이번 영상에서는 3부가 시작되는데요 3부는 동사의 역할을 좀더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조동사를 배우는데요 즉 문장의 기본을 이루는 동사와 친해지려면 조동사도 잘 다루어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조동사에 대한 개념을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뭔가를 공부할 때는 그 용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조동사라는 말은 실제로 이 조동사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른 말을 조금 더 섞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조동사를 동사의 성격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해요. 앞에서 보았듯이 영어의 문장 구조는 이렇게 명사 명사 명사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순서상 가운데 들어간 명사가 동사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가 동사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명사가 진짜 동사가 되려면 그 앞에 뭔가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넣어주는 것이 동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 명사에다가 동사의 성격을 추가하는 거라는 개념으로 동사의 성격이라고 조동사를 부르기도 할게요. 그러면 비로소 여기 나오는 명사가 동사의 성격이 붙어야 동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걸 조금 이제 모양을 더 보면 앞에 거에 복습이기도 하죠. work. 인데 둘을 붙이면 그냥 work가 되고 work 앞에 does를 붙이면 works가 되는 거고 work 앞에 did를 붙이면 worke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재미있게 공부를 좀 해보면 좋거든요. 그래서 일장에서 봤듯이 나 사랑 공부, 나 공부 사랑 이렇게 영어식 문장 구조와 친해지자고 했는데 여기서는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실제로 이 동사 역할을 하는 명사 앞에다가 너즈 같은 거를 붙여서 한번 말해보는 거예요. 그럼 보기엔 이상한 말장난 같지만 실제로 영어 문장 구조에 대한 개념을 잡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어를 몰라서이기도 하지만 이 문장 구조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였거든요. 그런데 단어는 외워야 할게 너무 많아요. 익숙해져야 할게 너무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문장 구조는요. 그냥 딱한 번만 친해지면 돼요. 그거를 지금 저랑 한번 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말로 쟤는 영어 공부해 라는 말을 영어로 하고 싶을 때 그냥 영어식으로 이 한국말들을 그냥 풀어서 배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어죠. 쟤 e s 공부 영어 이런 식으로 요좀 <웃음> 웃기긴 하지만 진짜 연습이 돼요. 한번 보세요. 쟤 e s 공부 영어 이렇게 요 그리고 뒤에 뭐가 안 오는 말도 용민이는 수영해. 그러면 용민 더스 수영. 용민더스 수영, 이런 식으로요. 읽으면서도 좀 웃기긴 한데요. 다음 예문은, 뭐 나는 내 차를 운전했었지, 이것도요. 나 did 운전 내 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더. 나 did 운전 내 차. 그리고, 뭐 우리는 사랑했었지, 그러면 우리 did 사랑.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렇게 말할 기회들을 좀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영어식 문장 구조의 기초가 잡혀요. 거기에는 이렇게, 이 동사의 성격, 조동사죠. 이 조동사의 활용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요. 조금 더 보면 you, do, 평감이 하면서 조금씩 영어를 섞어도 좋아요. 위에처럼 동사의 성격 혹은 조동사만 영어로 쓰는 게 아니라 부분 부분 이렇게 영어로 바꾸면서 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you, do, 평감이 너는 나를 평가하지. they, do, 거짓말. 이런 식으로요. 그들은 거짓말해. 그러면 실제로 영어식 감각이 생겨요.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좀 뒤에 배우겠지만 do, does, did 외에도 will, can, should 이런 조동사들도 이 뒤에 나오는 명사를 동사로 바꾸는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소개만 드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work라는 동사에 will, work 하면 얘가 이제 비로소 동사가 된다. 이런 개념을 간단히 표로 정리한 거고요. 결국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세 가지 종류의 동사의 성격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일 경우에는 제3자가 되면 너스가 되는 거라서요. 저 사람 너스 일 열심히. 뭐 이런 식으로 또 장난을 쳐볼 수 있는 거고요. 뭐 1인칭이나 2인칭 혹은 복수가 되면 두가 돼서 이것들 do work. 뭐 이것들 작동 돼, 작동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고 과거는 인칭이나 단수 복수를 구분하지 않고 전부 다 did죠. 그래서 아이디드 생각, 네가 맞다고. 이런 식으로 이세 가지를 구분하는 것을 익숙해지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11장에서는요. 그래서 뭘 연습하면 되냐면 이 동사에서 동사의 성격을 마음껏 꺼내거나 마음껏 붙이는 걸 계속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works라는 동사를 보면 바로 does work라고 이렇게 does를 분리해내는 감각을 만들어내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제로 저랑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I go 하면요. I do go 하면서 go라는 동사에서 do를 꺼내고 명사만 남겨놓는 거죠. 그러나 모양은 똑같이 go가 되겠죠. 하지만 이 do를 꺼내는 감각을 계속 만들고요. 3인칭하고 과거는 좀더 쉽겠죠. 모양이 달라지니까. She goes 하면 She does go 하면서 does가 꺼내지면 go라는 원래 모양 원래 명사 모양이 남는 거 빨리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과거도 볼게요. They went 하면 They did go 이런 식으로요.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오른쪽처럼 만드는 그 감각을 정말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이런 감각을 만들어 놓으면 뭐가 좋으냐면요. 자 다음 예문 한번 볼게요. when he doesn't like what he makes 뭐 복잡하지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수 있죠 이제. 그가 자기가 만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he smashes it. 그는 그걸 부셔 버려. 이 문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말할 때요. 자 보세요. when he doesn't like what he makes 하고 여기까지 말했어요. 어, 그는 자기가 만든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때 하고요. he 했는데 어, 동사를 뭘 써야 되지 하면서 막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생각할 동안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does 하고 음, 기다렸다가 smash it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When he doesn't like what he makes he 하고 어, 무슨 동사 쓰지 할때 he does 하고 smash it. 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물론 does나 do를 꺼내서 강조하기도 하지만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좀 격식 있게 말할 때 특히 더 많이 씁니다. 그리고 더 요긴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언제냐면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제 어젯밤에 운전을 한 경험을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last night, 어젯밤에 나 운전했었지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 drive라는 운전하다라는 단어는 생각이 나는데 어 drive의 과거가 생각이 안 나요. drove가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last night, I did drive. drove 대신에 I did drive.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상대방, 원어민이 예를 들어서 어, 너 드라이브의 과거형 몰라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라고 얘기 안 하고요. 오이 사람은 문장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도 있네 라고 그냥 생각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뭐라그랬었죠 이거죠. 동사를 봤을 때그 동사의 동사의 성격, 그 조동사를 즉각적으로 꺼내는 그 감각을 꼭 만들자가 이번 영상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걸 왜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냐면요. 이걸 못하면 영어를 제대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꼭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고요. 이건 뭐 여기서 꼭 연습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자라는 개념보다는 뒤에서 계속 이제 이런 제이 개념이 나오니까 중요하다는 라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진도를 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